예, 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 주는 시팬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뉴스팬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심동보 제독 나오세 예,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는거 같습니다. 자, 주뵙는 좋은 예, 거아닌니요그 <웃음> 뭐. 저희 한 우리 하루, 하루에 그뭐저한두세편 이렇게 한1 5 분씩 잘라 가지고 국제에스 돌아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저희 이야기도. 조금... 앞으로 방송을 그렇게 하죠. 예, 뭐, 뭐 그렇게 네, 하시면 짧게 예. 제가 0분남짓돼서 왜냐면, 4오 50분이 기니까, 네. 그, 시청하시는 분도 다 네. 바쁘신데, 네, 네, 그죠, 그죠. 그, 방송 끝까지, 저, 저, 예? 보기도 네.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담될 네.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의원 국가안보실장을 통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뭐, 생일 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웃음> 그거는 한마디 엿먹으라 소리 아닙니까? 제일 싫은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웃음>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2박 3일간 워싱턴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예, 예, 예.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으니까그 얘기 하잖아요 예. 내가 보기에는 저 추측입니다 이거는 예. 추측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번도 들었을 것같아 예, 예. 당신 왜 작년에 나한테 와서 저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예.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한다고 거짓말했나 아무 당신 말 믿고, 내가 저, 싱가포르 가서 1차 정상회담 하고, 환호, 하노이까지 가, 가고 말이야. 네. 또, 판문점에서세 분이나 김정은이 만났지 않느냐.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쏙았다 네. 그, 왜 당신 그짓말 이게, 아마, 죽사게죽사게 아니, 호되게 당했을 거예요. 싸대기 한대그 얘기 안 놓을 수가 없어. 왜냐면, 트럼프도 네.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골무리가아프큰 소리 빵빵 치는데 네. 뭐, 북한이 뿌대잖아요. 네. 어 핵은 더 만들고 예. 근데 미사일은 더 고도화시키고 말이야. 예. 지금 계속 공갈 치잖아요. 예. 그 대화도 안 하겠다 그러고. 예. 이렇게 노는데 예. 그주 원인이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정의원국가안보실장이에요 예. 물론 그때 갈때 작년 어 서른 국가 30, 예. 수군 예. 국, 가정보원장하고 같이 갔잖아요. 아, 국가정보원장. 그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도 흥분해가지고, 야, 그래? 해가지고 당신이 발표해라가지고 직접 발표하고 말이야. 야단했어. 네. 1년 내내 지났는데 완전히 비핵화 사기쇼로 드러나버렸잖아요.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완전 이게 저, 어, 뚜껑이 열리게 돼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성과가 없어. 예. 네. 없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기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막, 그냥 물으니까, 예. 내셔올 성과는 없죠. 예. 기껏 해낸 게, 그, 김정은이 생일 예. 축하 메시지를 예.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축하한다고 그 메시지를 김정은이한테 예. 전해달라. 예. 어? 그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가. 예. 예. 그래 이야기 한 거예요. 얼마나 내셔올 게없면 그, 그 따위 그 소리를, 예. 공항에 입국해 가지고 유일하게 한 말이라니까 그게. 에이. 그런데 바로 북한에서 치, 바 받아 버렸잖아. 예. 예? 나세지 말라고 아니 쓸리발치지 마라. 예. 남조선이 주제넘게 쓸리발치고 있다. 예.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고 빵질을뿌린 거야. 그리고 네. 이게 자, 이게 국민들 자존심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예. 남조선이 흥분에 개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웃음> 흥분에 개워 온몸을 떨며 음. <웃음> 긴급 통지문으로 에? 알린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미북 연락 통로 따로 있다. 아, 웃기지 마라. 예. 그러면서 어? 남조선은 본전도 못 챙기나 바보 간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종하라.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메시지로 미북간 중재자 역할을 대차장 것처럼 선전하려다가 북극으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것이다. 이게 말이야. 예.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직접 받았다. 예, 생일 축하. 예. 그게 누구한테 문재인, 어? 뭐 지난번에 어, 평양방송이 그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예. 어? 평화파리. 예. 평화파리, 그, 뭐랄까, 뭐, 저, 저, 멍텅구리라고 그랬잖아요. 멍텅구리,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예. 당국자를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어? 평화파리, 멍텅구리가 말이야, 한테 그걸 통해서 예.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네. 진서를 받았다.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의용. 네. 이 사람은 완전 그냥 뭐가 네. 돼버렸어요. 완전 상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부러 연맥을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이 정의용이나 문재인 통행을 북한에다가 뭐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전달을 안 해주면은 그, 그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신들은 내가 전해주라고 한걸안 전해줬냐고, 그, 너희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는 말도 못 하는 거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고, 전달해주면 북한에서 용할 거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간질시키는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왜냐면 이제, 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눈밖에 나고요. 예. 그 신뢰가 그 제로 수준으로 예. 믿지못 한대요. 문재인. 그뭐 그동안 쭉 이렇게 겪어 봐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다 일단은 예. 어 심지어는 저 작년에 그저미 그 국무성에서 음. 그피오 국무장관이 공개석사에서 이야기했잖아 그저 라이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미국에서 거짓말쟁이라고 이게 낙인찍히면요 신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음. 그 수준에서 음. 뭘그렇 상대를 하겠어요 음. 그런데 지금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정신을 못하는 게신년사에서 뭐라 그랬죠? 뭐그 김정은 답방 그 다음에 네. 개성공단 그 다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래야 했잖아요. 또 네. 그리고 이, 이런 일이 있었데도 계속 그냥 남북행위보로 말이야 네. 이거 뭐 돌파를 일것 같이 네. 북한은 전혀 거기다 반응이 없는데 네. 네. 네. 네.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로 잘될 것처럼 안될 지금 완전히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음. 사실 북한 비핵화는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네? 자기들이 그러면 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 바텀 앞 리뷰를 해서 완전히 전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번 얘기했잖아요. 예. 정책이 잘되면 유턴을 해라 이거야. 예. 왜 우리 차, 차 몰고 가다 길이 잘못 뜨면 은 유턴하잖아. 유턴. 유툰. 예. 유턴해서 길을 바로 찾아가야 예. 되잖아. 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예. 근데 유턴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목적이 도달할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이 정부는 그걸 못 한다니까요 아... 진짜 지도자는 예. 잘못된 걸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음. 어? 밝히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이 이래 돼서 이게 좀 시행착오 있었다 예. 그래서 이걸 정책을 대전환한다 예. 그 유턴하는 거죠 예.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 용기 있는 지도자잖아 예. 근데 그 용기도 없어 어? 야, 참내 한심한 거야. 그뭐 지금 사실 뭐 이제 거의 그 아니 3월 달에 이제 김정은이 제거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북한 이제 미국에서. 김... 그리고 지난번에 그 솔레이만이이란 이제 네. 그 이인자 네. 실질적으로 세계에서는 1인자래요. 그 사람. 네. 그리고 일 이전에 제거해 버렸잖아.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 방송도 그런 방송을 했지만은 네. 제일 긴장하는 게 지금 김정은이야. 그리고 시진핑 예. 이게 저 솔레이만이가요 예. 그저 비자금 있는 게 통치자금 있는 게 음. 전부 중국에 석유 수출해가지고 위안화로 아, 받았대요. 예. 예. 예. 중국은 그 위안화로 막 찍어가지고 석유 예. 수입해가지고 예. 예. 또 중국은 중국대로 통치자금 을 쓰는 거예요. 예. 이게 트럼프가 저뭐 이란이 뭐 테러를 계속 하고 말이죠. 예. 솔레이만이가 이 그게 이제 그 1차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면에 그보다 더큰 원인이 중국이에요 중국 예, 예. 어, 예. 중국 이란에 그냥 그 자금주를 완전히 봉쇄해 버리겠다는 거지 예, 예. 그런 그큰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 봉쇄되면 중국 무너지면 북한 무너지는 거아니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신경 쓰이지 시진핑이 예. 긴장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당장 자기 목을 걱정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것 또 누가 긴장하면 문재인 예. 문재인은 김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자기가 닭 예. 줬던 개, 개 꼬리 돼버리잖아요. 그죠. <웃음> 어? 아니, 뭐, 그, 그것도 그거. 그러니까 같은데. 뭐, 이미 그 북한에서도 저, 남조선 당국자,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겁먹은 그 예. 개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예, 예. <웃음> 아니, 그,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금 참... 뭐, 돌아가는 게 김정은이가 몸무게가 뭐, 2년 사이에 뭐, 180kg까지 뭐,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볼일 보고. 180? 지금... 예, 뒤를 못 닦는데, 그걸 10m를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10m 걸어가고, 한번찍고 헥! 그리고, 또 10m 걸어가고, 하, 한, 번찍고 헥! 그니까, 지금 TV에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는 다 가짜 사진이고, 그, 그, 저기, 뭐, 옛날에 찍어놨던 거지 아니면 대역이고, 실제로는, 뭐, 몸, 이 이래가지고, 10m를 못 걸어, 발목이 이렇게, 저기, 뭐, 발목하고 무릎 관절이 몸무게를 지탱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 그렇게죠1 8 0 k g 면요 그니까, 러 뭐, 180kg라 그러더라고. 그니까, 러 숨어서, 숨어서, 그래. 그 우리 그 우리가 알기로는 130kg 정도 되, 알거든. 그그 사이 에더 쪘다는 거야 뭐. 내가 180kg까지. 180kg면은 제 몸무게 에 네. 키가 김정이하고 네. 제가 거의 같거든요. 네. 그럼 뭐제 몸무게 세배 세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한 86kg 되는데 제 저는 계속 운동을 했거든요. 이게 다 운동한 몸 네. 운동한 몸인데. 그런데 네. 이게 저기 뭐 거의 180 180까지는 안 가지 싶은데 한1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2년 사이에 폭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릎이 견디지를 못하고, 발목이 견디지를 못하고, 신뢰도을못 걸어간다. 김정은이 그, 그, 그, 놈이 말이에요. 예. 예? 얼마나 자기도 스트레스 받겠어요. 예, 예. 밑에 뭐, 이게, 충성 받아야 되는데, 예. 돈은 다 떨어져 가죠. 예. 어? 미국은 그냥 재전 안 풀어주고, 계속 먹게 오죠. 음. 돈은 받아 가죠 음. 그러니까 아마, 또 이게 이제 솔레니마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 <웃음> 참수될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예. 대표적인 현상이 그냥 예. 폭, 아. 폭식하다, 폭식. 예. 스트레스 많, 많, 많음이요. 술 마시고. 그리고 술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또 포금한다고. 담배 피우고 뭐. 그다음 담배. 예. 피우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건다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몸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나저 김정의가요. 예. 참수가 안 됐더라도. 심장관계. 저게 재명에 네. 살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3월달에 그 7일 리졸브 훈련하면 뭐.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하여튼, 볼 보고, 지, 똥꼬늄도못 닦는 것 같으면, 그거 뭐, 인간이니까 <웃음> 그럼 뭐, 180kg 뭐, 지. 근데, 그런 놈을 갖다가, 그, 돼지 같은 놈을 갖다가, 그렇게 눈치를 보고, 네. 어? 그, 스토킹 수준에 네. 매달리고 있잖아요, 문제 예? 그리고 자기 아들빨밖에 안 돼, 나이로 봐도. 네. 야, 그 자존심, 본인들 자존심 없고, 그 다음에, 네. 국민들 자존심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어요. 물론, 또, 안보를 다 해체했고, 정용, 네.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에 하나의 컨트롤 타운데, 네. 이 사람이 안보를 솔선해서 해체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네, 국민 자존심까지 완전 히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네. 이 참, 이거 빨리 빠뜨리네요. 가르치. 아무튼, 뭐 김정은이가 뭐지 소변 볼때지 고추도 못 꺼낸, 못, 못 꺼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살에 밥묻혀가지고 <웃음>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시간에 뵙도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